안녕하세요,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고대의 만년필 찾아서의 시간인데요, 첫 시간인데요. 네, <웃음> 고대의 만년필을 찾아서. 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한국바이로트에서 나온 디퍼 만년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커뮤니티에서 좀 말이 많았어요. 이게 어떤 만년필인지 저도 몰라가지고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더니 한국 파이로트의 디퍼 만년필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 파이로트의 디퍼 만년필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격자문이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 딥 여기 파이로트라고 적혀 있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는 뭐 한국 파이로트의 디퍼 만년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얼마에 구매를 하였느냐? 네, 2만 원에 샀습니다. <웃음> 되게 싸게 샀어요 네 이걸 저때 어 파도사 그러니까 서울 갔을 때 파도사 때 그때 제가 구매한 건데 그때 풍물시장에서 2만원에 구매했어요 되게 싸게 구매했죠 일단 뭐 본격적인 이것도 리뷰니 고대 만년필 찾아서 리뷰니 네 한번 그람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만년필의 무게는 얼, 얼마였을까 네, 21g으로 조금 무거운 편에 속하네요 네, 상당히 조금 다른 만니필에 비해 조금 무겁다고 생각이 드네요. 뭐 전체적인 모습은 일단 네대 색상에 골드 골골드 격자 무늬가 줄줄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때가 타서 골드 무늬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간간히 보이는 골드 무늬가 옛날는 고급 옛날에는 좀더 고급스러웠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 내용을 볼까요? 안에는 이렇게 그 그립 부분에 금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색 부분과 금색 부분과 레드 색상이 조화를 이루면서 꽤나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플렉스 립인데 제가 써보니까 이걸 한 일주일 동안 써보니까 플렉스 립이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졌는데 이거를 여기다 쓰면 확실히 굵기 조절이 요즘에 나오는 마녀필에 비해서 확실히 좀더 굵기 조절이 좀더잘 좀 된다는 느낌이 확실히 받고 있어요. 네 약하게 주면 약하게 나오고 힘을 조금만 줘도 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플렉스 립이란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도금이 되어 있는 도금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세월의 흔적에 따라서 많이 벗겨진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거 제가 이걸 2만 원에 샀는데 컨버터까지 같이 주시더라고요. 저좀 당황했어요. 컨버터는 역시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지? <웃음> 전이 방식을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방식을 스포이드 형식? 스포이드라고 하나? 스포이드 형식이라고 한, 합니까? 아마 그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역시 고전 만년필이다 보니까 스포이드 형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바꿀고 바꿀 고민을 하다가 말았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어 바꾸면 빈티지의, 색? 빈티지의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네 <웃음> 일단 상당히 그립도 좋고 오래된 만년필 치고는 그립도 좋고 그리고 만년필 자체의 성능도 아직까지 준수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아직까지 좀 손볼 부분이 조금 있어요 손볼 부분이 조금 있는데 여기 좀 더러운 부분이 나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손을 봐야 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손을 불, 손볼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금 처리도 좀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전 도금을 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이대로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몇 년도에 나온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아마 제가 태어나기 전인 98년도, 97년도쯤에 나온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오래 먹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이만 여기까지. 파비앙의 고대의 만년필을 찾아서의 시간이었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웃음>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은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